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년차 보육교사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웃음> 네, 저는 2년차 교사 네. 남태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선생님은 혹시 백신 맞으셨어요? 30대 미만 아 교사들은 6월달부터 접종을 네.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7월달에 2차를 맞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1차 때 너무 아파서. 네. 병가를 이틀 낼 정도로 아 고생을 해서. 아 선생님도 맞으셨나요? 전 맞았어요. 음 맞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오히려 아무렇지 아 않아서. 역시. <웃음> <웃음> <웃음> 다음날 헬린이? <웃음> 헬린이 있었나요? <웃음> 아, 다음날 진짜로 등산까지 갔거든요. 정말요? 네. <웃음> 근데 저는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팔이 욱신 정도? 너무 아 멀정하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너무 아쉬운 게 네. 예를 들어 견학이라든지 네. 뭐 발표회 오, 이런 것들을 네네.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경험을 못했어못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웠겠어요. 선생님도 아무래도 이전 어린이집 생활과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달라졌어요 음. 대표적인 행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졸업식이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어, 그렇죠.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진행을 해왔어요 계속 네. 그 다음 뭐봄 소풍, 가을 소풍 이런 외부로 나가는 활동들이 지금 2년 동안 거의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도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선제검사 의무적으로 네네. 시작했잖아요 네네. 2차까지 완료한 어. 후에는 이주 뒤에는 네네. 선제검사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만으로도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살것 같더라고요. 할만. 아, 할, 아, 뭐라고 진짜? 해야 되죠? 할 말, 하, 안 아, 맞아요. <웃음> 네. 맞아요. 선생님도 선제검사 하셨죠? 네, 그럼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선제검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를 찌르는 아픔. 아, 눈물 찔끔 어? 그냥 코를 찌르는 건지 눈이 여기가. <웃음> 맞아요. 아,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래도 저도 이제 백신을 맞고 전제검사에서 재해가 되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웃음> 이럴 때일수록 체력관리 열심히 아, <웃음> 아 체력하면 요건가요 <웃음> <웃음> 선생님도 건강관리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웃음> 어, 저도 건강관리를 하려고 헬스를 등록을, 네, 등록을 했는데 네. 퇴근하니까 이런 저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아, 안 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수면을 중요시 어, 하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잠을 자면 저는 바로 에너지가 다시 어. 빵빵 오. 터지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중요시 하고 있고요 네. 네 우선 답답한 거는 마스크를 오. 장시간 착용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의사소통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어려움이 있죠 네. 또 가끔은 하원시 네. 어머님들을 뵙고 네. 아이들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보이니까. 네 어머니 혹시 어... 친구 이름 누구일까요? 어... 어... 이러면서 네. 웃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불편함을 네.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까 이런 걱정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나요? 한 아이가 네. 자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눈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왜 눈만 그렸어? 라고 물어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코랑 눈. 입이 보이지 않아서 눈만 그렸어요라고 이야기할 때그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 <웃음> 정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요즘 아이들 그림 마스크에도 꾸며줘요 스티커 많이 붙여주거나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저 또한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장기간 휴원으로 인해서 가정 교육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잖아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노출에도 굉장히 쉽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부정 언어 어. 습득도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라서 시력도 저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좀 많은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들은 어떤 것 같아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 요즘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네. 휴원을 잦은 휴원을 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어머님들께서 난처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린이집에서는 1학기 2학기 부모상담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선생님도 해보셨죠? 혹시 전화로만 해보셨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아, 코로나 시기에 취업을 했다 보니까 음, 이런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외부인 출입 금지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원 내부로 못 들어오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또한 전화 상담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부모님들과의 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럴수록 저희는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부모 님과 피드백을 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네네. 교사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아, 노하우요. 네. 저는 원 내에서는 손잡이를 수시로 소독을 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환기죠. 네, 환기 필수. <웃음> 네, 환기. <웃음> 출근에서도 환기를 해야 되고 오전 간식 그다음 점심 오후 간식 먹기 전후로도 환기를 수시로 해줌으로써 이런 정말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을 지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저만의 노하우지 않을까. 음. 오늘 정말 코로나 네. 시기에. 네. 경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뵈서 정말 네. 유익하고 네네. 노하우를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정말 이 네. <웃음> 감사하고요 저처럼 1, 2년 차 네. 초임교사 선생님들을 이 시기를 다들 생존기라고도 어, 부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초임교사만의 열정과 에너지를 네. 뿜어내며 네. 버텨서 마스크를 벗고 네.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하는 그날까지 네. 화이팅! 맞아요, 선생님도 네. 계속 이제 경력 쌓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과 저는 그 정말 소품 한번 나가셔야죠. 맞아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또한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웃음> 반갑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빠져나요 <웃음> 빠져. <웃음>